스탬프 기능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스탬프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스탬프 기능은 스탬프 기능 자체만으로는 커다란 뭐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스탬프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지난 시간에 상단 오브젝트 또는 오브젝트가 사라지는 것들을 활용하셔서 오브젝트 사라지기 이렇게 개인 경우 오브젝트 사라지기를 사용하셔서 어 방탈출 형식으로 어 입구를 막아 놓고 오브젝트 사라지게 만든 다음에 입구 안에는 문제를 해결하면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푼 친구들만 스탬프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스탬프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탬프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4개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를 찍어 보도록 하면, 그리고 우리가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 입력 팝업이 아니고, 스탬프, 스탬프 기능으로 합니다. 그래서 스탬프가 있고, 스탬프 체커가 있습니다.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장을 모으는 것들이고, 스탬프 체커를 몇 개나 모았나 확인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탬프라고 해놓고, 스탬프 이름을, 스탬프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탬프 번호는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바로 실행! 그냥 바로 실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탬프 기능 해서 스탬프, 스탬프 2, 스탬프, 스탬프 3, 스탬프 번호 3번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스탬프 체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탬프 체커. 스탬프 개수 확인 이렇게 해 놓고 필요한 스탬프 수는 우리가 스탬프를 3개 깔아놨으니까 스탬프 3 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겠죠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기 또는 텍스트 팝업 할수 있으니까 드래곤볼을 담았다 이런 식으로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신 자 스탬프 1 획득 해 버렸네요 스탬프 찍기 지금 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x 누르고 어 스탬프 2오 스탬프 2를 모았네요 애들이 좋아하겠죠 아이템을 모으는 것같으니까요 스탬프 3 스탬프 찍기 하시면 도장을 다 모으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지금 이 스탬프 현황 다운로드 모두 초기화 이것들은 내가 관리자니까 지금 호스트 메뉴를 쓸수 있는 관리자니까 가능하지 학생들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탬프로 모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드래곤볼 모으는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오브젝트가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열리게끔 열려라 참게 구조로 맵을 만드시고 학생들이 스탬프를 모을 수 있도록 만든다면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스탬프 체크하면 은 스탬프 3개를 다 모았기 때문에 드래곤볼을 다 모았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탬프 기능에서 스탬프 초기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탬프 초기화를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스탬프가 한 개도 없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스탬프 3번 스탬프 찍기 해놓고 스탬프 체크에 가면 필요한 스탬프 수가 부족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탬프를 다 모으지 않으면 스탬프 체크가 사라지지 않겠죠. 자 이렇게 다 모으고 나서 다시 가게 되면 드래곤볼을 다모았다 하고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탬프 앱을 누르시게 되면 이 창이 뜹니다 그러고 나서 설정창에 들어가서 스탬프 현황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csv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 획득한 스탬프 몇 개인지 그리고 스탬프 획득 시간까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접속 시간까지 이렇게 전부 다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탬프 도장을 잘 찍었는지 확인하는 파일을 이렇게 자동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스탬프 기능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